안녕하세요 윤들샘하고 우리 협도가 함께 진행하는 디자인 배우 누구를 위한 대회 활동을 그래, 하는 대회 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디자인을 알려주는 그런 유튜브 방송입니다. 자 일단은 컴퓨터가 두 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고요. 하나는 이제 여기서 빌린 거예요. 얘건건 아니고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지금 하고 있을 건데 프로그램 설치하고 하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간 고아의 스타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라서 자, 일단은 내가 뭔가를 보여주고 남이 친구가 해보고 하는 거를 이제 반복을 하게 될 건데 어 컴퓨터 두개좀 틀리지? 네. 얘는맥킨토시고 응. 얘는, 맥힌토시고, 얘는 네. 일반 PC, 일반 PC잖아 그지? 네. IBM 윈도우 10이 깔려 있을 것 같고 네. 어, 얘는 맥OS가 깔려있고 근데 둘다 어도비에서 만든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은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인데 실행을 할게 좀이렇게 생긴 게 포토샵 아이콘 이 컴퓨터가 좋으면 처음에 이 로딩하는 속도가 되게 빨리 확 올라와 포토샵도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좀 늦게 들 수가 있거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최대한 이제 성능을 끌어올리는 걸 보여줄 건데 맥은 또 나는 또 영문판을 깔아 봤지 여기는 또 한글판이 깔려 있을 거야 두 개를 다볼수 있겠네 이제 하고 버전이 얘가 좀더 높아 2019 버전이고 네. 얘는 18 버전이거든 근데 또 거의 대동소이해 처음에 딱 띄우면 여기는 영어로 이렇게 위가 에쭉 나와있지 여기가 메뉴바라고 해 네. 메뉴바고 그리고 에디트 수정에 들어가면 원래 제일 마지막에 환경설정이라고 있어 네. 프리퍼런스라고 있는데 여기는 없지 음. 맥만 그래 맥은 여기 어도, 포토샵이라는 글자 보이잖아 네. 여기에 있어 여기에 프리퍼런스 있지 설정 들어가서 여기 제네럴 일반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들어가면 되고, PC인 경우에는 에디트에 가서, 네. 환경 설정에 가면 저 모드가 나온다라고 알면 돼. 음. 자, 단축키는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이게 커맨드 네. 키라고 하거든? 네. 맥에서는 커맨드인데, 윈도우에서는 대부분 단축키를 컨트롤하고 조합을 많이 하지. 네. 그러니까 커맨드가 컨트롤이에요. 음. 커맨드가 컨트롤. <웃음>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K, 맥에서는 커맨드 K를 누르면 돼. 자, 그럼 이렇게 들어왔어. 자, 요거는 처음에 딱한 번만 합니다. 매번 할 필요도 없고 컴퓨터 샀다, 포매됐다 새로 포토샵 설치했을 거잖아 딱한 번만 하면 되거든 여기 옆에 딱 들어오면 어, 설정이 되게 많기는 한데 어떤 걸 건드리느냐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쭉 내리다 보면 여기에 성능이라고 있어 퍼포먼스 여기로 들어와 그리고 보면 여기에 보면 메모리 사용이라고 있거든 근데 여기 보면 어베일러블 램이라고 돼 있지 가용 메모리 이거는 이 노트북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 메모리를 의를해 얘는 16기가가 고쳐 있거든 꽤 많이 고쳐 있지 그지 네. 어 그리고 밑에 보면 포토샵에서 쓸수 있는 메모리를 할당하는 공간이 돼 있는데 이게 평소 때 어느 정도 돼 있느냐 하면 한대기억으로한 75%가 세팅돼 있을 것같아 음, 네. 이거를 좀더 높여 어디까지 높이느냐 하면 한85 정도까지 음. 근데 이거를 많이 높여 버리잖아 네. 그러면 어이 15% 남아있는 거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들이 돌아가야 되거든 물론 이렇게 과형하게 많이 잡아버리면 포토샵 돌리다가 뭐 프리미어 돌리겠다 이런 건안돼 네. 근데 포토샵 돌리면서 우리가 웹 브라우저도 띄우고 막할거 아니야 카톡 토하고 네. 그런 것들 좀 버벅거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올리지 말고 한88뭐한85한요 정도 80대 언저리 순으로 두면 돼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건드릴 건 없어 여기서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들어온 김에 하나 더 보면 여기 유닛 룰러라고 보이지? 네. 이게 그러니까 단위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 단위 개념이 센티미터, 밀리미터, 인치, 픽셀 이런 개념이거든. 자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 자 기본적으로 유닛이 룰러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포토샵을 작업할 때 보면 새창을 하나 띄워. 네. 그럼 그 새창에 상단과 왼쪽에 줄자가 생겨. 네. 그 줄자의 눈금을 어떤 단위로 쓰느냐거든 음... 너도 줄자 이렇게 쭉 꺼내보면 네. 그 허리, 허리 둘레 될때 보면 센치도 네. 있고 네. 인치도 인치. 맞아, 있잖아 아니, 그, 그런 거야 이게 네. 그런데 여기서 어떤 걸 해주느냐가 중요한데 줄자가 안에 눌러보면 픽셀이 있고 인치 있고 센티미터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지? 이 밑에 거는 크게 의미 없는데 내가 인쇄물을 만든다? 할 때는 내가 만든 인쇄물의 정확한 사이즈를 알고 만들어야 되잖아 네. 뭐 명암 같으면 네. 얼마로 해야 돼? 그인터넷 찾아봐야 될거 아니야 네. 보통 보면 한 9.5? 6. 이어 아, 네. 약간 그 음.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 그러면 그때는 인치로 하면 계산하기 힘들지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로 바꾸면 돼 근데 그 외에 사진을 만약에 내가 편집을 한다 치면 네. 우리 사진 같은 거 보면 요새 인화를 막 거기 보면 사진은 단위가 뭐 돼? 너증명서진 찍어봤을 거야야 4인치 원시라는 뜻이야 어, 네. 사진 같은 거할 때는 인쇄물 할 때는 센치나 밀리 그러면 픽셀은 어떨 때 쓸까? 픽셀이 뭔지 모르지 그거 완전 <웃음> 작은 단위. 그 완전 단위가 빛을 표현하는. 아, 됐고. 그러이그 네. 아, <웃음> 인생물 말고 네. 우리가 시각적으로 뭔가를 볼수 있는 것들은 모니터지. 네. 모니터, 핸드폰의 스크린. 그다음에 뭐 프로젝트, 빔 프로젝터 쏘면 화면이잖아 어쨌든. 그거의 가장 작은 점을 의미. 네. 지금 노트북 보고 있잖아. 네. 그럼 노트북에 우리가 해상도를 보통 표현할 때 보면 1920x1080 이렇게 표현하잖아. 네. 그러면. 1920개의 점이 가로로 놓여 나열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점 하나하나가 빛을 만들면서 그냥 모자이크야 모자이크 네. 모자이크라는데 굉장히 촘촘한 모자이크라고 생각을 하면 돼 사람 눈이 구분 못할 정도로 네. 이게 그렇게 화면을 만들어 그래서 그 점을 픽셀이라고 불러 아니, 이 픽셀은 화면 구성을 할때 인쇄물이 아닌 네. 화면을 구성을 할때 제일 작은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모니터에서 뭔가를 보는 결과물인 경우가 있지 네. 뭐웹 혹은 SNS 이런 것들은 출력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 모니터로만 보게 되겠지. 폰으로만 보잖아, 스크린으로. 그러니까 그때 사용하는 단위대의 공통되는 단위 요소가 픽셀 단위를 쓴다고. 음. 점이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느냐? 라는 네. 차이인데 이 점이 센치나 어, 밀리하고 약간 틀린 게 뭐냐면 1cm가 한요 정도 되나? 이거 한국에서 1cm가 이만큼이야? 미국 가면. 똑같잖아그 네. 전 세계 어디 가도 똑같잖아. 네. 근데, 픽셀은 <웃음> 틀려. 한국이랑 미국이 아니, 그게 틀리다는게 아니고, 네. 아... 노트북에서의 1픽셀. 네. 네. 그 다음에, 뭐, 집에서 게임한다고 27인치 모니터 다 다치자. 1픽셀. 음... 그 다음에, 핸드폰에서 1픽셀이 점 크기가 다 틀려. 바바이 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노트북도 1920에 1080이지. 네. 그지? 네. 근데, 네가 집에서 쓰고 있는 24인치 모니터, 네. 27인치 모니터도 1920에 1080이 아니야. 음... 그러면, 단위가 픽셀이 같다면 왜 하나가 15인치고 하나가 24인치야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점이 더 크면 그게 가능하지. 네. 그 이유야. 그러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저렇게 가로로 눕혔을 때 어떻게 돼? 가로 크기가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1920에 1080 나오거든. 네. 그럼 쟤는 왜 저렇게 작아, 화면이? 점이 더 작다는 얘기지 굉장히 촘촘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픽셀은 이 우리가 쓰고 있는 화면 있지. 이 화면에 따라서 틀려. 어떤 기기냐에 따라서 픽셀이라는 개념은 유동적으로 변하는 건 아니고 그기기의 1픽셀은 여기 모니터의 1픽셀하고 좀 다르다는 거 이해됐지? 네. 응.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SNS로 뭘 올린다? 그러면 s n s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하나 올리잖아? 그럼 인스타그램은 가로로 정사각형으로 보통 올린다, 얘가 그러면 가로 크기가 1080에 세로도 1080을 많이 올리잖아? 그러면 폰에서 봤을때는 그 크기가 어느정도로 봐인스타그램 우리 딱볼때 보면 네. 화면에 한 절반 정도 크기로 가득 차지 화면에 네. 맞지 맞지 네. 근데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보일까 노트북에서는 여기가 1080이랬지 네. 그럼 한이 정도 된다는 거야 음... 폰에 비하면 엄청 더큰 단위가 된다 네. 네. 응. 그런 거야 이게 이건 좀 중요한 개념이니까 오래 설명을 했어 자그 외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픽셀 이 음. 룰러가 픽셀로 맞춰졌다 우리는 앞으로 이것만 만들 거니까 뭐, 인쇄할 때는 센치나 밀리로 바꾼다. 요 단위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는 그렇게 중명은 없고, 여기 글자 부분. 타입이라고 돼 있지? 네. 여기는 글자 부분인데, 어, 도비라는이 회사에서 포토샵을 만들 때 한글 버전도 만들고, 영어 버전도 막 만들고, 전 세계 버전을 다 만들거든. 근데 그 만들었을 때, 폰트는, 폰트가 뭔지 나요? 네. 서체. 네. 다운받을 수 있는 파일 같은 거잖아.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는. 근데 그 폰트는 이름이 있지. 타이명 말고, 음, 폰트 자체의 자체 이름이었어. 네. 뭐, 굴림, 궁서, 이런 거 있잖아. 네. 근데, 궁서를 너 영어로 써봐봐, 어떻게 쓰지? G, G 어. 네. U, U NG, 뭐, 이렇게 쓰겠지, 그지? 네. 그렇게 표시가 돼. 아, 그럼 헷갈리잖아, 우리가.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원래는 여기에 폰트 이름을 영어로 표현하라고 돼 있거든. 네. 얘를 꺼. 음... 그러면 영어로 되 있는 거는 영어로 표현을 해. 네. 뭐, 헬베티카라든지, 뭐, 이런 게 표현하거든. 근데 그거 말고, 뭐, 산돌 폰트니, 뭐, 릭스체니, 이런 것들이 있어. 네. 그런 것들은 한글 이름으로 떠. 아... 요렇게 덜 헷갈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는, 요것도 역시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요거, 인터페이스. 네. 이 위에 이거 있잖아. 칼라 테마라고 돼 있지. 아, 네. 누르면 뭐가 바뀌어? 전체 색깔이. 그지? 더... 이거는 개취야. 음. 칙칙한 거, 하지는 어. 난 <웃음> 칙칙한 게 아니고, 이게 좀 있어 보여서. 아, 그래요? 어. 네. 어, 수업할 때는 좀 밝은 걸로 해. 음. 어, 난 이걸로 할 거야. 이게 네. 좋아. 이건 그냥 개취일 뿐이야. <웃음> 네. 워크스페이스라고 돼 있잖아. 네. 홍보로 바꾸면 아마 작업 환경 정도 되겠지? 작업 환경에서 옵션에 보면 Open Document as Tab이라고 돼 있잖아. 네. 그러니까 탭 형식이고 탭이 뭔지는 알지? 뭔가 창이 여러 개 있을 때. 그탭 네. 예. 그 말고. 음. 이 전화번호부, 옛날 종이로 된 전화번호부 보면 기응, 유연 순서가 이렇게, 이렇게 작기 편하게 뭐가 돼 있는 거 알지? 아, 네. 그래서 프로그램들도 보면 이렇게 쌓이는 거 있잖아. 네. 얘 누르면 얘 나오고, 얘 누르면 얘가 올라오고 하는. 네. 이걸 탭이라고 해. 네. 그래서 그 탭으로 새 문서를 열어 주느냐면 문서를 여러 개 열면 탭탭탭탭탭 탭, 탭, 탭, 탭 이렇게 열릴 거겠지. 네. 이게 불편한 사람이 있고 편한 사람이 있어. 이제 그거는 또또 개취야. 쓰느냐 안 쓰느냐. 네. 나는 이게 좀 불편해서 안 써. 어. 내 개취야 이거는. 네. 그래서 나는 거. 형님 이 마음대로 하면 돼 이거는. 네. 됐지? 내방금뭐설명하대 약간 됐어그 다음에 포토샵만 끄게 설정을 바꾸면 한번 껐다 켜야 되거든. 끄고 완전히 주의 게 종료하고 자, 이제는 다시 켜볼 테니까 속도를 한번 봐봐. 네. 키잖아. 뭐, 엄청 빠른 컴퓨터에서는 크게 의미 없다 근데 느린 컴퓨터에서는 확실히 이 뜨는 속도가 달라져. 어, 네. 포토샵이 메모리를 많이 가지고 가거든요. 지 네. 그래서 확 올라오게 돼. 여기게 음. 이제 포토샵의 최적화 혹은 튜닝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다. 음.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 오케이. 그러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뭐 하는지 다 봤죠. 네. 어이 친구 정리해 줄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일단 포토샵을 시작하기 전에 음. 일단 기본 세팅하는 방법부터 네 알아봤습니다. 그게 그죠? 엄청 오래 했는데. 기본 거. 세팅하는 방법에 음. 이제 좀 알아두면 좋을 게 음. 처음에 가동 메모리 조정하는 법, 어. 그다음에. 글꼴 이제 영문판 한글판이 있다 보니까 글꼴이나 이렇게 폰트를 영어로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응. 그거 이제 바꿔 변경하는 방법 이 있었고 그리고 이 전체 틀의 색깔 이런 거뭐 개인 취향 아무튼 조정하는 거까지 배웠고 응. 그다음에 또 줄자 아네 단위 이게 중요한 거 단위 어. 자기가 이제 어떤 거를 만드냐에 따라서 응. 네 단위 설정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럼 뭐 센티미터는 픽셀이던 어. 이런 거 설정하는 방법. 네. 픽셀이 뭐야? 픽셀은 이제 이게 예, 그 빛을 나타내는 그 작은 단위 1 9백0데 천팔십 이거 해서 맞아요 이단위 거. 그아무 점이라고 하죠? 화면을 네. 구성하는 요소 점. 네. 학교 다닐 모자이크 해봤을 거다. 네, 그점 하나라고. 모자이점 응. 그 하나. 네. 아, 네, 그걸로 화면이 구성돼 있고 네가 본 사진들이나 네 배너나 네. 모든 것들이 다. 점으로 구성되 있다고 네. 아주 촘촘한 점들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모이면 하나의 그래픽 혹은 사진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 네. 우리 눈이. 음... 근데 그러면 화면이 엄청 큰 거는 그것도 점도 엄청 많아야 되는 거니까 점이 아무리 커도 많아야 되는 거아니가그 그래서 네. 요즘 보면 UHD라고 들어봤죠? 네. 텔레비뭐 네. 80인지 75인지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런 만약에 큰 화면이 있는데 네. 해상도가 만약에 1920밖에 안 넘으면 어떻게 될까? 점이 크다는 얘기지그럼 네. 어떻게 보일까? 오. 우리 눈에 화질이 안 좋게 그치? 약간 노이즈 생기는 듯이 그렇지 그렇게 네. 보이겠지 음. 그러면 점이 작아야 되겠지 네. 그러면 가로가 뭐한 6,000개, 어. 8 0 0 0개 점이 아, 필요하거든 어. 네. 그러면 모니터 가격이 비싸죠 음. 그래서 큰 TV나 큰 모니터인데 네. UHD가 찍혀 있거나 4K, 네. 8K가 찍혀 있으면 네. 점이 많다는 얘기거든 네. 그래서 비싸 음. 이해 돼? 보통 아, 우리가 이제 1인치당 일반적으로는 1인치당 만원에 요새 거의 만원꼴이거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첫 번째 강의 끝났어요 첫 번째 강의는 이제 인터페이스는 아니죠 세팅하는 것도 조금 살펴봤는데 여러분도 보면서 아마 우리 형도하고 똑같이 이걸 외우려고 하면 안돼 <웃음> 음. 이거는 네, 어딘가에 적어놓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될게 있고 외워야 되지 않을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하면 프로그램이 어려워져 아, 이게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지 자, 오늘 첫강은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계속 할게요 안녕